안녕하세요. 코젤리아입니다. 지난 여름에 엄청난 양의 바질잎을 수확했습니다. 그 수확된 바질잎을 올리브오일에 저장해두었는데 오늘은 그 올리브오일을 이용한 첫 번째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바로 닭가슴살로 만드는 치킨스테이크입니다. 저장했던 오일이 냉장보관했더니 저렇게 아이스크림처럼 굳어있네요 올리브오일은 냉장보관하면 저렇게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. 실온해두면 다시 돌아옵니다. 식품을 보관할 때 일정한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냉장보관을 했습니다. 두큰술 덜어내 주시고요. 닭가슴살두 덩이를 준비해서 허브솔트를 앞뒤로 골고루 풀어줍니다. 허브솔트는 삼겹살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어떤 고기라도 잘 어울립니다. 허브솔트를 많이 활용해서 요리해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닭가슴살이 두툼함으로 허브솔트를 충분하게 넉넉히 뿌려주시고 잠시 둡니다. 방울토마토 15알을 준비합니다. 방울토마토는 좋아하시면 더 많이 넣어도 되고, 양을 줄여도 상관없습니다. 팬에 바질올리브오일을 한큰술 넣고 닭가슴살을 넣어줍니다. 닭가슴살이 두꺼움으로 중불에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익혀주세요. 앞면이 노릇해지면 뒤집어서 반대면도 익혀주시고요. 토마토도 넣어줍니다.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며 리코펜이 훨씬 더 풍부해져서 몸에 훨씬 더 좋습니다. 바질 올리브오일을 한 큰술 더 닭가슴살 위에 넣어줍니다. 퍽퍽한 닭가슴살이 올리브오일이 들어가서 부드러워지고 바질향이 쏙쏙 스며들어 훨씬 더 맛있는 스테이크가 됩니다.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육류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토마토의 구연산이 고기맛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. 적당한 성미는 요리의 맛을 업 시켜줍니다. 토마토, 올리브오일, 바질은 정말 궁합이 잘 맞는데요. 그 대표적인 요리로 마르게 작삽니다 토마토, 바질, 파스타 소스 등이 있습니다. 베이스가 금방 가구어졌습니다 즐거운 시식 시간입니다.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. 한닭가스 닭가슴살 스테이크, 닭가슴살과 잘 구워진 토마토를 같이 드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바질 오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 앞으로도 많이 업로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